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련입니다. 치하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짠. 유트렌드 회사에서 나온 UG10 새 세트 스마트폰 핑거 터치 장갑입니다. 요즘 스마트폰 게임이 많이 하고들 계시죠 스마트폰 게임. 게다가 이 시국이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핸드폰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양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는데 가끔 이게 땀이 찬단 말이에요. 핸드폰의 발열 때문이기도 하고 긴장을 하면 사람이 또 손에 습기가 생기기도 하죠.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하고자 이런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 엄지손가락만 잘라져서 나옵니다. 여기서 제가 이걸 왜 구입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오토바이 장갑 때문이죠. 터치 기능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터치 장갑이 있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터치가 잘안 먹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장갑을 새로 살 수도 없고 무슨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은사, 은을 약간 금속 재질로 된 실을 팔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 실을 정확히 터치가 되는 부분에 꼬맬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구매처는 쿠팡이죠? 저는 쿠팡. 쿠팡 컬러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게 됐어요. 이 제품을 산 이유도 이 구성, 이세 세트잖아요. 이 세트라는 게두 개가 한 세트예요. 왼손, 오른손, 엄지손가락. 그래서 세 세트, 총 여섯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장갑에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것을 활용을 해 봤어요 근 터치 잘 먹히고요 이게 좀 신축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끼우기만 하면 이게 늘어져서 손가락이 빠지더라고요. 그러면 또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 꼬맬까 싶기도 했, 실로 꼬맬까 싶기도 했는데 이게 후기를 읽어보니까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상품 자체가 내구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을 한것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새로 샀을 때 택이 붙어있는 핀을 제가 모읍니다 그래서 이 핀으로 이렇게 손가락의 그 접힘에 구애받지 않는 공간에다가 핀을 총 3개를 했어요 이쪽 안쪽에 이 위치는 저의 관절 부분입니다 손을 굽히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터치가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실수로 급하게 샀는데 터치 기능이 없는 장갑을 사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요즘 시국이 시국인데 나가는 돈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굳이 장갑을 하나 더 사기보다는 이런 제품 하나 사서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련이었습니다.